일본 남부 규슈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활화산 아소산이 10월 20일 오전 11시 43분에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10월 20일 분화로 화산 세설물이 지표로 흘러내리는 현상인 화쇄류가 분화구에서 1km 이상 위치에 도달했었으며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 화구 주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소산에 대한 분화 경계 수준을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레벨 3으로 격상하고 분화구에서 대략 2km 내에서 큰 분석과 화쇄류에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런 아소산의 며칠 전부터 화산 분화의 전조이자 마그마 또는 고온의 지하수가 대규모로 이동함을 알리는 저주파 지진과 산체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소산이 만약 12월 달에 추가 대폭발을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는 수십 개의 활화산이 척추처럼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화산 하나가 대폭발을 하게 되면 척추처럼 연결된 화산 아래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마그마를 식히고 있는 지하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른 화산까지 연쇄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연쇄폭발 후에 땅이 푹 꺼지면서 최소한 대폭발을 하는 아소산이 있는 규슈섬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으며 일본열도 전체로 이어진다면 일본열도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12월 7일부터 강진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주의 지진 발생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 화산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쇄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21분에 규모 4.2의 지진이 오레곤주의 발생한 이후 규모 4에서 6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저녁 9시 30분과 57분에는 규모 5.5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고 12월 8일에는 규모 5.3과 5.5 그리고 5.8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12월 9일과 12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오레 곤주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